이번 시간에는 분자영양학의 챕터2 세포분열과 세포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 어떻게 분열해서 항상성을 항상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조건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포자살 그 세포괴사, 자가포식 등의 이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포신호전달 및 조절이 어떻게 될 것이며 네 번째 염색질구조 변형 관련한 유전자 발현 조절하고 후생유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자 세포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세포분열이 이와 같이 유사분열이다 자 유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실모양의 어떤 실모양을 가졌는 이 방추사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 분열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세포분열의 순서가 이와 같이 간기를 지나고 전기와 중기 사이의 전중기를 거치고 그 다음 후기로 가서 이와 같이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세포가 분열에 의해서 세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처음 핵, 막이 뚜렷하게 있던, 핵 속에 들어가 있던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핵에 가지고 있는, 자, 핵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와 같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했을 때 처음 가지고 있던 DNA 정보는 자이두개 분열된 세포에도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자 처음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를 그 정보들이 이와 같이 두 배로 불어났어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당연히 두 개의 똑같은 분열하기 전에 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이 있고요 자 이거는 체세포 분열 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아니고 자 유전 정보를 체세포가 아닌 성염색체의 분열은 생식세포에서는 이와 같이 감수분열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를 그대로 똑같은 양의 유전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염색체 수가 이와 같이 e n 의에 였다면은 분열된 세포에서도 역시 EN의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식세포에서는요 이와 같이 반감이 되어야 됩니다 EN이 EN을 가지면 안되고 N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EN이 나중에 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이와 같이 n n 을 받아서 EN을 가진 이제 세 개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체세포 분열과 감, 감수 분열 생식세포와 일반 성장재생을 위한 체세포 분열은 자 분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와 같이 자 체세포 분열은 앞쪽에서 봤고 여기서는 이제 감수 분열이 생식세포의 감수분열 과정의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EN우개 가지고 있던 것이 이와 같이 감수분열 1, 2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EN이 N, N 이런 형태로 분열이 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러가지 이제 세포가 분리되고 할때 이 사이클 주기를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한 상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G1기 세포 성장을 통해가지고, 자, 이 G1기를 거치고, 그 다음 DNA 복제를 하는 S기를 거치고요. 자, 복제되었습니다. 지금 두 배로 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G2기에 세포 성장을 거쳐가지고 M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돕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사이클을 전체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을 돌고서 어찌됐든지 세포 분열이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었다. 그러면 세포에서 이제 항상 성을, 항상 동일한 성질을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포 이렇게 분열을 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조절 체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체크 시스템이 자, g1기 s기 g2기 m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절이 이와 같이 자, m기의 유